와, 엄청 많이 먹고 번... 와. 까미야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? 괜찮아? 진찮아괜무아다찮아 괜찮아? 오? 진짜 먹네 <목소리> 음 발로 자꾸 뜯어먹네 어있어이기기 맛있어? 음 맛있어. 너다 뜯어먹냐 간다 라미 다 먹었어? 까미 <목소리> 맛있어? 음. 맛있다부서졌어 <웃음> <응>? 그래. <웃음> <어구 예뻐라. 웃음> 음. 그래. 너무 예뻐라. 음. 음. 뭐라는 거야? <웃음> 계속 먹어. 와, 엄청 많이 먹네. 우와. 와, 다 먹었네. 거의 다 먹었네. 내려가. 내려가, 가미. 내려가. <웃음> 내려가. 내려가. 내려가. 신어? 윤유 적발이야? 내려가~ 쭈쭈~ 상추 먹었어~ 상추 먹고, 상추 반찬으로 먹고!